<웃음> 드디어 나도 닌텐도 스위치 생겼다 친구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모동수 통신하는 거 보고 부러웠는데 이제 나도 매일매일 같이 하자고 해야지 <웃음> 아니 뭐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야요루루너 뭐하냐 아 뭐야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랬지 아유 어쩔 TV 네 방에 들어오든 말든 그건 내 마음. 뭐야 닌텐도 스위치잖아 이거 어디서 났냐 아이, 손대지 마, 내꺼야. 아까 친구, 어, 엄마 친구분이 다녀가셨는데, 자기 딸이 이제 더안 갖고 논다고, 나 가지라고 주고 가셨어. 아, 그래? 그럼, 이제부터 이건, 내꺼겠네? 아 뭐래! 엄마 친구분께서 놔주신 거거든. 어이, 어쩔 냉장고? 니건 네 내꺼고, 내건 내꺼지. 야, 내다안 내놔. 내놔! 야! 좀 매롱, 매롱. 뭐라고! 야, 어? 내놔. 어? 내놔 내놔 어?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 따래 하지마 아더 오라고 거기 아, 싫은데 싫은데 메롱 아, 메롱 <웃음> 멈춰 <웃음> <웃음> 거기서 한 발자국 더우면이 스위치 떨어뜨린다 뭐? 네가 선택해야 할건딱두 가지 이 스위치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기던지 아니면 이 스위치가 켜지는 걸 포기할 건지 오빠한테 안 주면 스위치를 떨어뜨린다는 소리야? 그렇지! 아 진짜 치사해! 아 어쩔 이탁기그렇게 처음부터 나한테 준다고 말했으면 열심히 뛸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? 아니야? 어쩔 거야? 줄 거야? 말 거야? 그래... 줄게... 뭐? 이렇게 쉽게? 그래 던진다며 줄게 준다고 됐지? 헛소 개인도 흥하 <웃음> 자기 유리야 너 얼굴이 왜 이래? 너희 또 싸웠어? 네. 아, 엄마 아까 그 이모가 다녀가시면서 나한테 딩댕도 주셨잖아 그걸 보고 오빠가 자기가 갖겠다고막 뺏어가서 다시 돌려받으러 하다가 떨어졌어 <웃음> 뭐? 김이야 넌오빠같아가지고 통색을 떨어지게 만들면 어떡하니 어? 아, 우리 예쁜 유리 얼굴이 이게 뭐야 안되겠다 너 오늘 좀 혼나야겠어! <웃음> 엄마, 저도 다쳤어요! 뭐? 저도 다쳤다고요! <웃음> 이게 뭐야? 저도 다쳤다고 했잖아요! <웃음> 아파 죽겠네! <웃음> 어, 어, 그랬구나! 일, 일단 기다려, 엄마가 약 가지고 올게! 리아가 더 많이 다쳤을 줄이야 아휴 그나저나 약을 얻다 뒀더라 여기에 있을 텐데 응? 내일 네, 나가요 어 리아 친구구나 아이 무슨 일이니? 안녕하세요 아줌마 어제 리아가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 했거든요 아이, 그랬었니? 아 밖에 춥지요. 안으로 얼른 들어와. 실례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아파라 어, 오빠 친구네. 안녕하세요. 그래, 오랜만이네. 근데, 요루야, 또 얼굴이 왜 그래? 아, 이거요? 오빠때문에요 뭐? 또 리아가 너 괴롭혔어? 아유, 아니 요 아니 요 아니 그런건 아닌데 얘 음. 진짜 안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여동생인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만드냐? 이거 내 친구지만 정말 안되겠네? 음. 야 김리아 너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? 어, 너 왔구나 근데 뭐가... 네 동생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놨어... 진짜 내가 봐도 너무하다 너... 아, 그게 뭔 소리야... 뭔 소리긴... 네 동생 얼굴 좀 봐봐... 얘는 원래 못생겼어... 뭐 그거 말고... 엄청 멍투성이잖아너 때문에 다친 거라는데...? 야, 나도 다쳤거든. 와, 어! 어! 진짜 많이 다쳤네. 어, 진짜 어이 없어. 내가 더 다쳤는데. 어, 어, 어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요르루가 얼굴을 다치는 바람에 전부 내가 때렸다고 생각하잖아. 이대로 가다간 요르루의 상처가 다아 물기 전까지 계속 시달리고 말 거야 어쩔 수 없지 오빠 뭐해 말 시키지 마라 너 때문이니까 음 <웃음> 그러게 누가 안 보이는 거 같지 레벨아. 요즘 따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 때그려 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. 얘들아, 하어아이 여보 왔어요. 오늘도 퇴근이 늦었네. 요즘 유난히 회사가 바쁘네. 아빠~ 아이고, 우리 귀여운 우리 딸! 어! 어. 잠깐. 딸! 얼굴이 왜 이래? 누가 귀여운 우리 딸 얼굴을 이렇게 만든 거야? 어, 누가 그랬어, 이거? 아빠가, 그래. 너 그냥, 아이씨! 오, 오빠가, 어? 어? 어? 뭐? 김니아가? 김니아! 이 자식! 너 빨리 내려와봐! 야식이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이 녀석 어디 있어? 그래너 잘았달로 와봐, 놀러 와봐. 아, 어, 빨리 다녀오셨어요. 김, 니, 어, 너 동생 얼굴 왜 이렇게 만들었어? 어? 응? 누가 동생 얼굴 이렇게 만들래? 요르가 얼마나 아프겠어? 아유, 진짜. 넌 진짜 안 되겠다. 오늘 아주 그냥 혼쭐 나야지 그냥. 응? 어, 아빠 진정하세요. 뭐 친정을 해? 동생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놓고? 저도 다쳤다고요 이거 보세요 제가 다 다쳤어요 형! 어, 음,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마>, 많이 다쳤네 <웃음> 누가 저렇게 만들었니? 난 <웃음> 아니야! <웃음> Oh, my God.